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든지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 스탠리 존스 한 번은 어느 성도에게 자저 섞인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책임감 때문에 교회에 올 때가 많아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직분자니까 마땅히 성수주의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그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한 시간 남짓한 이 예배 시간 내내 무료하고 따분해하고 졸거나 남몰래 딴 생각을 하고 또는 스마트폰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오늘 절대로 아무런 역사나 감동, 기적도 일으키시지 않을 거야 라는 확신에 찬 믿음으로 예배에 참석한 것처럼 말입니다. 정직하게 고백하자면 저 자신조차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예배 순서에 따라 이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며 말씀도 듣지만 예배의 생명력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 안에 아무런 기대감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로날드 알렌이 예배의 실제 요소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고 했는데 주중이나 주일이나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갈망이 없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데 어떻게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 없이 차가운 예배 형식만 되풀이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기만이며 신성 모독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은 주일 회중 예배와 주중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기대감이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심정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때이 기대감이 없다는 것은 그 일이 나에게 별볼일 없다는 의미죠. 즉 그곳에 시간을 투자하고 힘을 쏟고 돈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감이 있다는 것은 그 일이나 그 대상이 나에게 가치 있는 것입니다. 기대감이 있을 때에는 없는 시간도 만들어냅니다. 기대하는 일과 대상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은 무중충한 고성에 갇혀서 고행으로 자책하는 우울한 삶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삶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의 무한하신 풍성함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눈을 어디로 돌리든지 이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의 섬광이 빛나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대하고 아름다우며 광대한 우주의 구조를 잠시만 바라봐도 그 광채의 무한한 힘에 완전히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대감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살아있는 현장인 이 회중 예배에서조차 아무런 기대감이 없다면 더더욱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기 개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개시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수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공진수 목사의 말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다고 다볼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된 만큼 보고 준비된 만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준비된 수준 만큼 예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준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수하고 이 닦고 머리 감고 그날에 맞는 옷을 고르는 준비를 합니다. 산책을 위해서도 가벼운 신발과 옷, 음악을 듣기 위한 이어폰, 해를 피할 선글래스와 모자를 준비합니다. 마트에서 장보기 위해서도 필요한 물품을 미리 체크하고 준비합니다. 아마존에서 물건 하나 살 때에도 얼마나 꼼꼼하게 서치하고 비교해서 구매자들의 피드백까지 일일이 확인해서 준비합니까?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커피숍을 서치하고 함께 시간을 보낼 준비를 합니다 애인과 데이트하기 위해서 선물도 준비하고 사전에 미리 스케줄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데 아무런 몸과 마음의 준비도 없다면 그것도 늑장 피다가 예배 시간 한참 지나서 대충 온라인 설교나 시청하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하고 슬퍼하시겠습니까? 밥한끼 차리는데도 준비할 것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밥한 끼보다 못한 분이란 말입니까? 그러므로 예배를 위한 준비는 예배 시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첫 번째 예배 법칙인 이 기대감은 역동적인 주일 예배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제가 어릴 때 다니던 이모 교회에서 가족들이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기로 유명했던 분이 계셨습니다. 잘 아는 선배의 아버지이셨지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었습니다. 이분이 뒤늦게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한 번은 집회 때문에 시애틀을 갔는데 우연히 이 선배의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보시자마자 제 손을 잡고 식당으로 가셨습니다. 덜컥 겁이 났지만 식탁에 교제를 나누면서 뜻밖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말도 안 되는 성도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장로들도 있어. 성도이건 목사이건 자기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나 이런 것에 좌우될 필요는 없어. 금을 캐러 갔으면 금만 캐야지 돌까지 캘 필요는 없잖아.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엉망으로 해도 그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금이 있거든 전혀 예상치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말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시던 분의 입에서 예배의 고수 같은 일침이 거침없이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분께서 말씀하신 이 예배자의 자세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선배 아버님은 이를 금을 캐는 기대감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금을 싫어하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금의 가치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IMF 외환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것이 바로 이금 모으기 운동 때문인 것잘 아실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돈의 가치가 땅에 떨어져도 이 금의 가치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변하고 흔들리는 이 팬데믹의 위기에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캐야 할 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복음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용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복음으로 채우지 않고 엉뚱한 것으로 채우고 갑니다. 미움과 시기, 분열과 당짓는 것, 비교의식과 비난, 정제 같은 돌만 채우고 갑니다. 은혜 없는 설교, 마음에 안 드는 찬양성곡이나 찬양팀 의상, 음악 스타일과 음향, 답답한 화면, 보기 싫은 A집사, 대표기도 장로님의 상투적인 말투, 길어지는 예배 시간 등등 이 불평, 불만의 돌을 주머니마다 가득 채웁니다. 그러니 예배를 마친 후에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덜그덕 거리는 것입니다. 한주 내내 그 무거운 돌의 무기로 인해서 일터에서 스트레스 받고 가정에서도 덜컥 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10년을 주일성수해도 삶의 변화도 없고 인격의 성숙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대감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기대감 없는 성도에게 도전하는 황성주 박사의 글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영적 기근의 허덕이는 현대인의 참상 중에 하나는 주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대가 없다는 것은 죽은 신앙이며 스스로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증거이다. 변화를 위해 기도하라. 열렬하게 기도하라. 그리고 굉장한 기대와 부푼 가슴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라. 다음은 위대한 하나님을 기대하라 해서 만나겠습니다.